안녕하세요 케이곤입니다 내 남자친구가 요 평상시에 나한테 참 잘해요 근데 가끔 요 내가 서운하다는 말만 하면 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요 우리 둘이 꼭 싸워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계신다면 내 남자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나한테 막 하고 요 잘하지 않았던 사람이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내지도 않았을 거고요 여기까지 연애를 이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괜찮은 남자였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서운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한테 투명스럽게 대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 올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이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었나 나를 이제 좀 만만하게 생각해서 일어나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고도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요 그 남자를 달래주거나 위로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싸웠을 때요예전엔 그렇게 잘 맞춰주고 내 편에 서서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던 그 남자가 요 이제는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고요 회피를 하거나 답답하다는 식으로 한숨을 쉬거나 나가버리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자인 나는 요이 사람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나 안 식었나에 대한 궁금증만 가지게 돼요 근데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게 되면 요이 남자하고 요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는 있는데 이 남자가 갈수록 더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요 자기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는 라 것을 호소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어쩌죠?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나 안 식었나 만 궁금해지거든요 그럼 내 남자는 뭐 때문에 나한테 억울할까요? 여자인 나도 요 그동안 내 남자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남자 기분 좋게 해주려고 선물도 준비했고요. 그 남자에게 애교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너무 서운해요. 너무 억울하네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요. 너무 억울한 느낌이 내 남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자기가 여태까지 여자한테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여자인 나도 요이 남자가 잘해왔기 때문에 이 남자가 평소에 잘한다고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에서 자기가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칭찬이 없거나 인정을 안 해주거나 어떤 대립이 생겼을 때 그 남자 마음 속에서 자기가 참아주고 버텨오던 감정들의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만 궁금하니까 그 남자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때 남자의 대답은요 헤어지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잘 모르겠어 마음이 식은 것 같아 나도 정말 힘들어서 생각 좀 해보자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요 더더욱 불안해지겠죠 그렇잖아도 식은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정말 식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또 껴줘서 그래 알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야 라고 또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남자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그 동안의 노력을 여자가 좀 알아주고 지금은 자기 기분을 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남자인 자기가요, 여태 여자 기분을 풀어줬던 것처럼 이런 경우 한 번은 네가 좀 져주고 날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도요, 내 여자 친구는요, 자기 감정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잖아도 식은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내 남자가 나한테 왜 억울해 하냐면요. 나한테 참 잘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왜 잘하냐면요. 나를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너무 좋아서 불편하고 서운함에도 그렇게 자기 감정을 눌러가면서 나하고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물론 나도 잘하긴 했죠. 근데 남자가 원하는 정도 남자가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있는지못 봤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단지 그 사람이 식었구나, 안 식었구나의 판단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따뜻하게 좀 안아봐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해준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는 감정들을 너무 끝까지 내 궁금증만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다친, 다 얼어버린 그 남자의 마음을 내가 다시 녹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를 쓰고 내 자존심마저 다치게 되는 경우 내 연애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성분들도 억울한 마음이 들수 있죠 내가 왜 그래야 되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내가 맞춰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마음처럼요 내 남자도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가질 수 있다고요 이 마음이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서 포용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우리 둘이 갈라서는 길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매일매일 그런게 아니라 늘 잘하다가 어떤 순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때는 내가 매력발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쓰담쓰담 쓰담 해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